미니 전동들 비건 <웃음> 아사다 짜잔. 음. 그건 바로 바로 바로 아 별로롱 <웃음> 생일 같아 내 생일 맞는 거 같아 오늘. 자 제가 매직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 맥북을 아 닫아 버리면 허아 별로롱. 보십니까 옆 휠? 이 마우스에 옆휠 있다고요. 옆 휠. 이걸 얼마나 내가 쓰고 싶었는데 도 음. <목소리> 맛있겠다. 나 생일 선물 줘. 받아 <웃음> 쪽. 오, 오, 좋은데. 완전 기능성이라서 뭐야? 좀선홍 빛을. 축구선이야 어, 진짜, 핏이다, 진짜. 선홍 빛이다. 진짜, 선홍 빛이다. 감사합니다. 잘 읽겠습니다. 삐베 먹는 건가? 뭐? 뭐? 이거 여기 뿌리는 거. 이게 모자라면 뿌리고 나중에 아. 그밥 비벼 아, 먹고 그럼뭐 뿌리지 말자. 일단 뭐불 좀하자. 불좀붙자불 여기 라이터 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준이가 아 오랜만에 오니까 좋구만 너네가 오니까 그러니까 게 좋네 맞지 괜찮지 음. 사전 살롱. <웃음>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아 <아유, 웃음> 여러분 자취는 에어프라이어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돼요. <웃음> 아 저도 자취하는데 아집가다 사야겠다. 어. 아 진짜. 아대 맛있는데? 역시 잘해. 텐데. 어. 와 씨. 괜찮아 어차피 준서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아. 원페어. 원페어. 에이스나 <웃음> <웃음> 그, 솔직히 그노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까 아무 때나 다면 돼? 아. 아. 아, 오오 김이야, 호텔가. 와! 몇 분이야, 이거? 몰라. 오. 몽글몽글하다. 비커리가 된것 같아. 재밌죠? 이거 왓기 팬 재밌죠? 네비면서 윙윙셔 윙윙, 윙윙 위자로 는데 <웃음> 달라 감자에 싹이나 싹 비빔면을 이제 데우고 응 이렇게 삶은 거 없잖아? 아 삶은 건 없어요 응. 어? 주름하고 응. 탔어요 탔어? 네불 너무 세요 네. <웃음> 거기 올려도 돼? 근데? 보이는 거는? 응 뜨거울 때는 녹아 뭐 이게 다치나? 어. <웃음> 다라라 어이다라 <웃음> 이걸 찍어야 돼요. 그게 더, 더 네, 대박이야. 이게 바로... 알았습니다. 다라라라 <웃음> 다라라라 <웃음> 맥주 한 잔. 아우 이피구시게 맛있다니까? 응, 비비세요. 오 오. 응. 원래 그냥 불닭은 더 많이. <웃음> 맛있다 너 것도 맛있어? 응! <웃음> 哈哈哈哈<音樂><音樂><音樂>